<웃음> 꿈을 해몽하는 시간이죠. <웃음> 제가요 좀 자루사요. 아, 꿈이니까 조금 좀 어,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갈게요. <웃음> 몇 분이나 신비스러울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두 회째를 맞았는데 이제 우리가 자주 꾸는 꿈 중에서 헷갈리는 꿈들이 많아요. 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사람이 죽은 꿈은 어 좋은 꿈이다. 예소노, yes no. 딩동댕 <웃음> 사람이 어 죽은 꿈은요 대체적으로 좋지만 어 그냥 그렇게 나쁜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어. 어떤 경우가 좋은 것이고, 어떤 게 중간이고, 어떤 게 엑스인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쪽에서는 보면, 어, 그거 되게 길몽이야 근데 이쪽에서는 별로, 어, 이쪽에서는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지금은 그거, 어떤 데가 좋고, 어떤 데가 아닌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어 같은 꿈을 꿨어도 이게 다르거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꿈속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해요. 어, 그게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어, 근데 솔직히 죽는다는 건 유쾌한 건 아니에요. 유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좀좀 음, 좀, 좀 그래요. 어?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누군가가 꿈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꿈을 꿨을 그 당시에 내가 기분이... 어. 그냥 편안했다라고 하면 대처적으로 길몽인 케이스가 많아요. 어, 내어 기분이. 그렇지만 그게 편안하자고 뭔가 찜찜해. 그러면은 어조어 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나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죽은 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나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선생님 그, 그 꿈속에서 누가 사망하는 건안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한다면요. 제가 맛배기로 알려드릴게요. <웃음>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할 때는요. 그렇게 인물이 딱죽진 않아요. 어, 그, 그, 그런 거는 안 나와요. 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인물은 하나의 일거리이기 때문에 어, 진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다. 그럼 진짜 집안에서 초상에 나는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 보통 초상에 나는 꿈들은 하예요. 음,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누군가가 죽었다가 깨어날 때, 어, 죽음의 경, 그 임박해서 그 깨어날 때 이렇게 보면은, 뿌옇고 하, 하얀 느낌이 나잖아요. 검은 느낌보다는요, 하얀 느낌이 더 많아요. 대체적으로. 어, 보통 개가 보인다든가, 실제적으로 천사가 보인다든가. 근데 왜 보이는 게 그렇게 다 다르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그 사람의 종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어, 이거는 진짜 그 실화인데요. 어, 실화인데, 어, 모태신앙의 천주교 그, 저기, 마,를 믿었던 그니까, 굉장히, 그니까, 나, 나한테도 할머니적이었으니까, 어, 굉장히 오래된 신앙이었죠. 어, 그, 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자녀께서 꿈을 꿨는데, 어, 지붕에 천사 세, 어, 세 명이 탁 날아와갖고, 흰 보자기로 탁 덮더니, 어, 하늘에서 그냥 별들이 이렇게 지면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탁 묻어 덮고 올라, 쫙 덮고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어, 그렇게 하고, 불교신자의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살짝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어, 죽음을 암시하는 꿈은 어, 대체적으로 흰색이지만 나타나는 게 보통 불교는 개. 어, 그 다음에 뭐 기독교나 어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사나 아니면은 어. 진짜 하얀 별이 딱 거기로 진다더 거나 그런 식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누군가 초상에 날 때는 흰색이다 흰 길을 따라가거나 뿌하고뿌연 터널을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당사자가 내가 되는 거고 누군가라고 하면 은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거겠죠 음 자, 그런 식이고 실질적으로 어 꿈속에서의 사망은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다? 어, 일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리가 종류가 있겠죠. 어, 이제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어저 네, 저고. 근데 그럼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요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내 자녀는요 어, 그래도 나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뭔가를 갖다 했던 그럼 부모님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은 나를 갖다가 어 내가 딸어 부모님 들날 갖다가 케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사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게 직장이라 할, 한다면은 어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나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세력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어 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안경이죠. 이게 사람이라 봅시다. 안경이란 사람이 있어. 이게 겉으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일이겠죠. 근데 이것이 부모님이다 라고 한다라면요. 은 나를 갖다 보호해주는 어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한 그룹에 대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죽었어 라고 하면 은 움직였던 그 일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야 죽었다는 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하고 끝났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끝나는 그냥 끝난 거지. 일은 끝났지만, 나한테 무슨 어떤 이익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좋은 일도 없었어. 그냥 나는 그냥 같이 일을 했을 뿐이고, 어떠한 베네핏은 나한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간에 묻혔어요. 어, 간에 묻혀서, 왜냐면 이건 그냥 죽어서 간에 묻혀 뚜껑을 닫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종결이 됐다. 간에 덮였으니까 안 들어갔다. 어, 간에 덮였어니까 그러니까 종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걸 땅에 묻는 행동은 무엇이다? 여기서부터가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혔어요. 땅에 묻혀서 수익이 났어. 근데 이거는 나는, 나는 이 수익이 나는 걸본 거지. 이게 내 거라고는 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 거니까. 그럼 이게 내 것이 달려면 뭐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액션이 있어야 돼요. 어, 눈물을 흘린다. 라고 하면은 이 끝나서 종결된 일로 인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걸 종결이 돼서 땅에 묻었는데 내가 그때 기분이 찜찜해요. 어, 어떤 어 어떤 것이 끝이 나서 종결이 돼서 어떤 수익으로 이어졌지만. 그 수익이 약간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야. 내가 그때 답답하다, 어, 답답하고, 예를 들어서 묻는데, 뭐, 뭐, 뭐, 잘 묻혀지지 않았다던가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응. 그리고서, 이거 묻는데, 갑자기 그 묻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가 또한대딱 쳤어. 그 진짜 완전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복권 사야 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꿈속에서 내가 치는 건 별로 안 좋지만 맞는 건 좋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수익이 어이 수익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야. 울거나 어 울거나 아니면 한대 맞거나 그 자리에서 한대 맞거나 그러면은 그 수익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럴 때는 좋은 꿈이다. 근데 맞았는데 일단은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기분이 안 나쁘고 어, 탕 먹고 어?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 그냥 보통들이 있는 거. 그런 게 좋은 거라는 게 어떤 그 맞았을 때 리액션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음 너무너무 아팠어. 와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어 그거 이걸로 발생한 수입을 내가 인마이파케타 해가지고 문그 돈이 어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어, 내가 맞았는데 그냥 별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때가 오케이라는 거야. 예 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어떠한 무엇을 한다 해서 반드시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진다 아니어진다. 빙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무엇이다? 그치 나한테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어. 어, 그렇지만 나한테 조, 좋은 것이 올려면은 어떠한 2차적인 액션이 그 꿈에서 그 꿈에서예요. 그 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끝남으로 인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꿈속에서 누가 죽은 꿈은 어떤 꿈이다? 어, 좋은 꿈이다. 라는 거예요. 나쁜 건그 다가 없어. 음. 나쁜 경우는 아까 그 경우죠. 그러면, 그러면은, 형제 같은 건 어떡하냐? 나랑 동업, 어, 동업하고, 현재 동업자의 관계. 동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이 종결돼서, 끝나서 분배만 남았는데 아, 딱 덮었는데 뭐다? 어 내가 어떤 것이 없다 그러면 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보상이겠죠? 그렇지만 나한테 어떤 리액션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은어 그때는 나한테 보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부모 때하고 형제 때하고 다른가요? 라고 하면 부모는 한 달이 건넜잖아요. 어, 한 달이 건넜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 지 됐던 거고 형제는 내가 동업이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그렇지만 그 기대 이상이거나 대박이 나는 경우에서는 거기서 또 묻는 과정에서 그 사람 하고 어, 묻는 과정에서 누군가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막 치고받고 싸웠어,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내 형제가 나를 한대 때리고서 걔 그냥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때 복권 사야지. 어, 그때 그렇게 하고 땅에 묻었어. 그럼 뭐예요? 그러고서 내가 눈물이 났어. 어 그때 그 복권 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할머니 또한 다리 건너잖아. 부모님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는 거잖아. 두 다리 건너고 내가 크게 기대 안한 일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발생하냐, 아니면 그냥 대충 발생하냐는 그치 그 과, 어, 거기서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어, 이걸 갖다가 무덤에 묻는 관계 묻는 묻는 그런 그 어떤. 에 있어서, 어떤, 거기서 내가 어떤 그 감정의 변화가 있었냐. 아니면 거기서 그 묻는 사람하고 싸웠냐. 뭐 싸웠는데 내가 때걔 때리면 안 돼요. 내가 걔를 때리면 그돈다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거기서 내가 맞아야 돼. <웃음> 거기서, 무슨, 막, 꿈에서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지. 그,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나한테 금전적인 이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있어요 지금 이건 현재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죽어있죠 어. 할머 우리 할머니 이미 죽었는데 꿈속에서 또 죽었어 그건 뭐예요 이미 한번 수익을 받은, 받았는데 또한 번에 2차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거로 표현하면 돼 그렇지만 2차 수익이 났는데 또 거기서도 그냥 딱 수익이 그냥 난 거야 어, 그냥 수익이 나는 걸본 거야. 나한테 어떠한 뭐죠? 어, 이득은 없어요. 그냥 보는 걸로는. 응. 여기서 뭐 그걸 갖다가 그 땅에 묻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는데 내가 두둑에 맞았다. 근데 몸싸움이 나는 것도요. 어떻게 났냐가 되게 중요해요. 없지다. 시작하면서 그냥 박빙으로 싸웠다 그러면은요 이게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과정에 조금 고단하다 근데 그냥 박빙도 아니야 그냥 막고서 찌그러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편해 내가 기분이 막 억울하지도 않고 어떤 분노나 이런 게안 들어 그냥 눈물만 찌익 찌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 뭐 길몽이야 그럼 복권 사야지 그럴 때도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꿈에서는요. 내가 어떤 과도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감정은 문제가 발단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공통 또또 하나의 공통점은 눈물이 흘렀을 때 과도하게 흘러도 안 돼요. 너무 조금 흘러도 안 돼. 너무 조금흘르면 이만큼 어, 뽀지어나 얻어먹는 거고 눈물을 그냥 소리 없이 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 내가 이거 닦아도 안 돼. 딱는게 <웃음> 흐르는 대로 내버 내버려 줬다. 그렇지만 뭐 내가 뭐 그다 그 감정의 기복은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다 그러면 됐다 좋다라는 거야. 어 근데 지나친 액션은 꿈속에서도 어, 노이즈가 발생하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어,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납, 어, 나쁜 경우는 노이즈가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뭐또한 가지 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애들, 애들이 죽었다 라고 하면 애들은요 유치한 일 아니면 경험이 없는 일어 경험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경험이 없어갖고 어 저기 막 어린 아이, 어린 애가 죽었다. 그러면 경험이 없는 일이 그냥 빨리 끝난 거예요 빨리 끝나서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묻는다. 끝난 거고. 아무런, 뭐, 그, 거기 인해서 뭐 어떤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득이 발생하려면 아까처럼 울, 었다던가 그걸 묻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누군가하고 났다던가.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박삥이어가지고 막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어, 그냥, 그냥 계속 맞았다 맞고 있었다 그러면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응.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처음에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어 경험이 없는 일이라서 설마 이거 될까 하고 했는데 계속 돈이 둘러갖고 어, 저 대박 맞은 게 바로 그런 거다 라고 보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나쁜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하는 공통점이 있죠? 과도한 감정의 변화, 과도한 애성, 그리고 내가 막 개를 갖다가 때리는 거, 어, 내가 때리는 건 나한테서 에너지가 빠, 빠, 빠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빠져서 나와서 나한테로 온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때릴 때도 막 욕하고 난리치면 안 돼. 욕하고 난리치면 안 되고 욕하고 난리치고 막 과장된 행동이 있을수록 이꿈은흉몽으로 강성하고 관제구설이나 이런 걸로 심할 릴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물 꿈들은, 그런 것도, 어떤 이익과 직결된다라고 봐요. 어, 누군가가 사망했다라는 거는. 음, 이, 그러 그러면은요, 사망했는데, 100%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뭔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누군가가 죽었으면은요, 그 시체를 내가 내차에싣고서내 집으로 갖고 들어온 거야. 그, 거 온전히 이게 내게 되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복권 사야 되는 거지. 음, 복권을 사든 지금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진짜 100% 나한테 이익이 들어온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꿈을 갖다가 해몽할 어떤 용기가 나죠? 그러면 전 남편, 전 남친, 뭐현 남편, 현 남친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물을 무조건 일거리로 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인물일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선물을 해드릴게요. 진짜 남편일 수도 있고, 진짜 남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따로 설명해드리고, 이, 지금 오늘은 인물이 일거리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 현 남친은 현재 일거리, 전 남친은 전에 일거리. 어, 현 남친이 죽었다 그러면 현재 할 일거리가 끝났다라는 거고, 전 남친이 죽었다 그러면 전에 끝, 전에 그냥 잊혀졌던 일이 재조명돼가지고, 오늘날의 시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제 종교, 완전히 종교, 이러면 미,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제 사건 같은 거지. 어 미제 사건이 종결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어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 어 와서 밝혀져가지고 지금 그냥 깨끗하게 종결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남치, 어, 전남친 전 남편 현 남친 현어 남편 근데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남친이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해. 남친은 나하고 어떤 거래는 없잖아요. 그냥 그, 구두로 약속된 건 거고, 어, 구두로 약속된 건 거고, 그리고 저기 막, 그 남편은, 이게 있잖아요. 어, 우리가 법적 서류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현 남친이 나오는 거는 솔직히 나한테 큰 이득은 별로 없고, 전 남친이, 전 남친이 나와서, 전 남편, 전 남편이 나와서 죽는 것보다, 어, 그, 미제로 있던 것들이 저기 막, 그 해결이 다면서 나한테 금전적인 이득이 갖고 왔다. 근데 금전적인 이득이 갖고 왔다 그래도 내가 울거나 어, 어떤 어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맞거나 응, 삽질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로 맞거나 그래야지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맞았는데도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맞았을 때 그냥 편안해야 된다. 어, 그리고 리액션도 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어, 잊지마.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라고 한다면요. 은 아까도 그랬듯이 과도하게 온다라고한 거는 어떠한 어 법적으로 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이득을 취했던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지나친 거는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만약에 찔끔이라 모자랐다 그러면은 아이 그냥 뭐 보너스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꼭 누군가가 죽었다 라고 해 가지고요 대단한 길몽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야 대단한 길몽이 되려면 은 진짜 어마어마한 어 복선이 깔려 있어야지 대단한 길몽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가 수고한 것에 어떤 보상이 깔끔하게 따라 오냐 아니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따라오냐 아니면 과거에 먹은 걸로 인해서 내가 토해내야 되냐 그것이 달라진다 라는 걸 갖다가 오늘 인물이 죽은 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웃음> 이제 여러분 아셨겠죠 어, 꿈을 꺼놓고서 막 해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왜왜 우리가 꿈을 꺼놓고서 왜 찜찜해 찜찜하다는 거는요 어, 길몽은 요 찜찜하지 않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벌써 내가 그걸 갖다 직감하는 거야. 아, 이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라고걸 직감하기 때문에, 어, 저기, 뭐야, 찜찜하다. 라는 거야. 돈이 들어와도 문제 소지가 있구나. 라는 거겠다. 아,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주변, 어, 주변 사람들의 그 사망에 관해서 길몽인지 훌몽인지 알아봤고요. 빠진 게 있나요? 어, 하나 있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것도, 나하고 관계 없는 일, 어, 나하고 관계 없는 일에, 어, 이득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 어떻게 이득이 오냐라고 하면은, 나에게 관계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장에 갔어. 근데, 당첨이 돼가지고, 뭐, 1등이 당첨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건 뭐야? 그, 저기, 막 그거 갖다 묻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나도 같이 삽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묻다가, 어, 저기, 막비켜 한다. 아, 싫어, 나도 할 거야. 그런데, 이게 하면서, 한대딱 맞으면, 아야, 하고서, 그냥. 그런지. 잘하고 근데, 근데 눈물이 나. 그러면 어 거서 기 당첨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아야도 막 너무 아파서 고, 어 고통스러운 아야가 아니고 깔끔한 우리가 때릴 때 소리는 근데 깔끔한 아야 있잖아요. 그 깔끔한 아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도요. 그, 뭐, 흉몽은, 어, 흉몽이 길몽이다라고 하는데, 흉몽은 그냥 흉몽이에요. 어. 근데, 그, 누군가가 사망한 건 흉몽은 맞지만, 그때 그 감정에 따라서, 그게 길몽이냐, 흉몽이냐, 나눠진다라는 거죠. 네. 저 보일러에서 이제 그만 끝내라고 하네요. 네. 오늘의 꿈의 몽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